이번 역은 당코 당곡역입니다.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. t h e s t o p is. 당콕. The doors are on your right.